호드 보이시죠? 제 호드 문양이고 이건 프로토스 건물이겠고 저기 스타크래프트 이런 식으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결전구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음... 아 지금 보이진 않겠구나 아무튼 지금 오버워치의 신규 맵인 블리자드 월드가 현재 오버워치 PTR 서버에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한번 어떤 맵일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맵은 블리즈컨에서는 이미 먼저 공개된 적이 있었던 맵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와서 PTR 서버에 공개되었었는데요 자그 당시 업데이트됐될수 있는 모이라와 함께 오버워치 PTR 서버에... 아 PTR 서버에... 모이라와 함께 그 오버워치 이제 블리즈컨에서 함께 공개되었었는데 자 많은 블리자드의 모습을 담고 있는 블리자드 월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지 한번 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스스톤 이제 오리지널 약간 뭐라 지 테이블 버전 디지털 버전이 아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웃음> 오야 보드게임 하스스톤 보드게임 그리고 다 이게 다 맵입니다 뭐 여기 뭐냐 와우도 있고 막 여기 스타크래프트도 있고 막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여기 여기 스포닝풀도 있고 와 맞네 여기는 또호드와 얼라 아이 들은 호드놈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웃음> 자 여기 또 나오면은 이렇게 맵이 상당히 이게 좀 직관적이지 못하고 그전이랑은 좀 다르게 많이 뭔가 화려해지고 복잡해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맵이 그렇죠 음, 어디 한번 볼까요 호차 호차 몰록 화장실도 보이네 멀록들의 화장실. 똑똑, 똑똑. 음, 바이킹몰록들이화어디 똑똑 똑어디 이거 거 어디야? 이어거어디어어어 뭐야? 제자가 <웃음> 봅시다. 음 자, 저기 리퍼가 있네요. 오, 야, 뭐야? 아, 백숙 싫어. 얘가 거점이죠? 어, 야. 죽었어 음, 자 맵은 상당히 좀 많이 복잡해보여요 기분 탓인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그전에 이제 플레이했던 맵들과는 확실히 달라요 많이 좀 복잡해요 맵들이 많이 꼬여있는 느낌? 이제 좀 이런식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좀 눈앞에 이제 잘 보이는 것보다 좀 많이 꼬여있는걸 이제 좀 선호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복잡해요? 좀 막 이런 것도 있고, 이거 본적 있죠? 이거 탈수 있나? 오, 타진다. <웃음> 오, 타진다. <웃음> 출발! 출발! 오, 이동한다. 오, 오, 오, 쩔어. 허허허 <웃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가 보네요. 오, 뭐야. 오, 뭐야. 오. 자, 보자. 자, 들어가 봅시다. 일로 와. 로하인 녀석 나이스 자 블록시다 여러분 이돔 최저격수 전용 자리인가요? 거의 거의 그런 셈인데 나이스 어허. 자 A 거점을 지금 테스트 서버라서 핑이 좀 튀죠 확실히? 아이고 큰일날뻔 했죠? 아.. 이번엔 다시한번 공격을 시도하지만 이제 파라같은 이제 날아다니시는 캐릭터는 포지션이 괜찮은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땅걸로 들고 와봤어요 아 지금 핑튀는거 보이시죠? 한단계 늦게 들어가는거 아 아프다 자 A거점을 파라로 하니까 점령이 됐어요 자 지금 UI 바뀐거 보이시죠? A거점 점령하는 UI 아 이거를 점령을 못하네요 말도 안되죠 뭐에 둠피스트 자 제가 보시다시피 조금 저격수나 날아오르는 친구들한테 가운데가 많이 열려있어요 일단 네이거점 같은 경우에는 날아올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고 견제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이렇게 많구요 자 보시다시피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지금 통로가 진짜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 자체는 하나일지는 몰라도 들어가는 진입 경로가 다양해졌어요 진짜로 여기만 봐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 막 이렇게 상대방이 수비하기에도 막 여기저기 이렇게 퍼져있을 수 있어서 그전과는 막 다른 시도를 많이 한것 같아요 막 고무적인 그런 포지션 위치가 안 일어나기 위해서 수비도 이렇게 저격수같은 경우에는 저 멀리서 자유롭게 할수 있고 아 뭐야 잉 안죽 안죽었네 우리 좀 뚫어볼까? 이제 파라같은 경우에는 핑이 튀어서 못하겠네 핑이 상관없는 윈스턴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보통 힘싸움이라고 하죠 그 힘싸움 같은 경우에는 이 부근에서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나이스. 자, 바로 잡았고 서강이 졌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죽어라. 안녕. 야, 일로 와봐. 자, 역시 윈스턴 필요가 없죠. 완벽합니다. 모이라까지 닦고 디바 못 들어오게 맞고 자 괜찮죠? 자 드디어 A구역을 뚫어봤는데 화물을 호위네요 자 이제 화물을 호위하면 됩니다 잘가 <웃음> 자 화물은 어떻게 생겼냐 화물은 얼라이언스처럼 생겼거든요 역시 얼, 역시 역시 얼라이언스답게 우리는 얼라이언스의 화물을 호송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해킹이고 나발이고 별로 안 아파 보이죠? 어야. 굉장히 맵이 오브젝트가 정말 많아요. 보시다시피 진짜 그 블리자드 월드예요 말 그대로. 오브젝트가 정말 많이 많은 거 보이시죠? 난 니가 너무 싫었어 맥크리어 죽었네 자 지금 테스트 서버라고 다들 그냥 슬렁슬렁하고 있어서 게임이 그렇게 순탄하거나 시원시원하지는 않아요 정말 테스트 느낌으로 저도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원래 목적이 이제 맵이나 살펴보자구요 자음 그냥 비상구네요 뭘로 자 이런식으로 아이템이 구성돼있고요 오브젝트가 정말 많아요 이번 맵에서는 좀 볼거리도 많고 이제 하도 사람들이 밖에 쏘다니니까 저기 호드 보이시죠? 제 호드 문양이고 이건 프로토스 건물이겠고 저기 스타크래프트 이런식으로 그맵 안이나 바깥쪽이나 전부 다 볼거리를 정말 많이 넣어놨어요 좀 질리지 말라는 의미인가 좀 맵이 그전에는 진짜 확실히 체감되게 그냥 단순했거든요 그냥 뭐 뭐라 생각해야되냐 긁.. 긁을 수 있을정도? 아 그냥, 그냥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 있을정도? 하지만 지금 보면은 좀 많이 볼거리를 넣어 오는 느낌이요 에 정말로 이 오브젝트 때문에 아이고 뭐냐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봐도 많죠 변수가 정말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창 우리 맨만 생각해도 기존에 뭐돈만이나 아니면 뭐 아이엠발데 아이엔 발대도 그나마 좀 기존 오리지널 맵들이랑 비교하면 좀 많이 차이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맵이 좀 단순한 편이죠 좀 뚫려있고 근데 울퉁 그 불규칙한 오브젝트들이 정말 많아요 이번 맵에서는 좀 작정하고 만든 듯한 느낌을 줄수 있을 정도로 불규칙한 오브젝트들이 정말 많아요 보이시죠? 자 일로와라 아이고 경유지 도달했죠 경유지 쉽게 도달했습니다 자, 첫 거점은 이제 이런 쪽이고요 음보 그냥 많아요 그냥 뭐 다닐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 어오나 예, 예, 예. 죽을 뻔했다 매크리 네, 잡고 요후 자, 잡아요! 잡아요! 그렇지요! 자, 이제 좀 맵을 볼까 이런 데에서도 지금 위에서 전투가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화물을 음, 수송하는데 모든 곳에서 이렇게 견제가 가는게 이쪽에도 화물원이 위치고, 이쪽도 이제 화물원은 위치고 여기는 스타크래프트좀 같네요. 음, 스타크래프트. 이렇게 볼거리도 많아요. 구역도 전체적으로는 안쪽으로 들어가면 좁아진 느낌인데 저기 히우스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좁아진 느낌인데 그만큼 뭐가 많이 생겼어요 확실히 많이 생겼고 이런 자잘자잘한 오브젝트들을 많이 신경썼다는게 조금씩 보입니다 뭐야 면상궁인가 저게? 말로만 됐 아, 아, 차, 차, 일단 도망치고 봅시다! 히! 히! 그렇죠 자 여기는 또 구조가 어떻게 되있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식으로 올라갈 수 있, 있는 구간이 벌써 두 군데나 되요 여기도 있고 아 이게 한 군데네 여기랑 아두군데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구나 이런식으로 이렇게 되있고요자 이런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저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웃음> 죠자자디보자자 어떻게 구성 아이고, 아이고, 아이니까이스트 테스트 서그렇까 그렇게 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전부 고 테스트로 하러 아거잖아이아이 맵을 이러목적고이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드리고있고 어디어디 어디 이제 갈수있나 이런것도 볼수있고 이렇게 돌아올수도있고 아이고 이렇게 돌아올수있는 길도있고 음 그러니까 코너로 돌아갈수있는 길도있네요 바로 적대를 만날수있는 아이고 뒤에서 저런식으로 아 저렇게 자리잡아버리죠 좀 위험한데요 삐삐 나왔어요 아이고 온다 온다 아이고 우리팀 게임이 터나버렸어요 <웃음> 저러면 안되는데 어 여기서 저기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바로 가는 방법도 있네요 우리아씨 그러시면 안되죠 그렇죠 예 바티온 잡니다 아 디바 가자네요 어 거의 다 밀었죠 그렇죠 자 크. 수비팀 까지 이렇게 찍기에는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공격팀으로 영상을 마무리 지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맵을 방금 함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가 되게 많아요. 그냥 좀 화려해 맵이 전체적으로 화려해졌어요 그렇게 그 지금까지 기존의 오버치배하면 그냥 상징적인 그런 물건 오브젝트들 하나 둘씩 이렇게 놔두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 맵같은 경우를 보면은 상당히 맵이 촘, 촘촘하고 잘 짜여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맵 크기 자체를 조금 줄인 대신에 확실히 막 넓거나 그런 느낌은 안들죠 하지만 맵 크기 자체를 조금 줄인 대신에 그 안에 오브젝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촘촘히 되어있어요 기존에 이제 이, 이 맵이 나오기 바로 전맵인 쓰레기촌 맵같은 경우만 해도 위에서 조금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은 많았는데 조금 높고 그리고 들어가는 사이드에도 위에 돌아가는 펜만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구간에는 방해물이 하나도 없이 쭉 시원하게 뚫리는 그런 맵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맵같은 경우로 보면은 자 지금 맵같은 경우로 보면은 아까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진짜 뭐가 막 촘촘하고 오버워치가 상징적으로 이제 블리자드의 모든 게임들이 촘촘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맵이 진짜 쓸데없는 부분이 없고 정말 짜임새 있게 꽉 압축한 느낌이 정말 듭니다. 이번 맵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공격팀 입장이나 수비팀 입장이나 정말 그 기존에 그 힘싸움 골목대장들만 이렇게 고르면 은안 뚫리는 그런 경향이 정말 많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좀 알고 있는지 굉장히 침투나 수비나 할수 있는 구간들을 좀 다양하게 오브젝트를 이용할 수 있게 방금 전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 뒤에서 A 구역에서 스나이퍼가 굉장히 견제하기 좋게 뻥 뚫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라 같은 영웅도 날아올 수 있게 굉장히 높게 턱이 마련어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뭔가 오브젝트와 많은 이제 포지셔닝을 좀 생각하면서 맵을 만들 생각인가 봅니다. 저 정말 이번 맵은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음 정말 요즘 뭐 약간 하락세긴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뭐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